지금 이 서버 상황이 약간 중국 알파 부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 부족한테 공룡을 빌려다 쓰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 여기 있었던 베이스가 한번 털린 상황 음. 한번 털린 상황이고 여기에 임시 거처 만들어 놨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 상황은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임시 거처 인데 임시 거처가 좀 특별한 게 여기가 언더 랜드 뭐라고요 언더 월드 <웃음> 여기에 다들 살아 있었구나. 일단 우리는 전쟁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죠. 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장소도 다 공개돼 있어.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송에 방법은 보다 압도적인 방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 족장을 포함해서 포탑 짓는 거에 엄청 열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웃음> 아,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오해가 있는것 같다고 자기네들 중국인한테 템 안받았다고 그럼 방풀은 하고 계시네요? <웃음> 여기 되게 이뻐 여기 저희 더 센터 하면서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언더월드라는 곳이래요 엄청 좀 놀라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잠깐만 아니 어차피 방풀하고 이럴거면은 나는 솔직히 한국인이랑 싸우려고 한거 아닌데 그냥 연맹 하시죠? 어차피 그냥 연맹하고 우리가 알파 먹죠? 그냥 연맹 해가지고 같이 치죠? 알파 먹죠 같이? 손 잡으면 진짜 알파 먹을 수 있어. 있어 뭐? 아 좋다고 합니다. 예. 야야 아르젠 죽여. 야 아르젠 저잡아 저. 야 저, 우리 아르젠 저... 아니야 얘 우리 아르젠 아니야. 저 저. 붕대 날아간다. 붕대. 이 자식이 지금 뭐야 너? 붕대 죽여. 붕대 죽여. <웃음> 야 그러면은 한국인 연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알파 먹는 거야? 야 이거 각 보이는데 슬슬? 아, 아 지금 부족원들이 상의를 해서 아... 이야기가 잘 되면은 병합을 하도록 한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저렇게 딱 점치고 어, 찾아오는 겁니다. 동맹 맺을 수 있는 저쪽 부족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아 저쪽 인력은 대박이다 어, 생각이 들 거거든. <웃음> 팀원들이랑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으심? 아, 내일 오케이. 저 내일 밤에 아마 올 거니까는 저랑 같이 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치 혀로 전쟁을 끝내는. <웃음> 야, 나도 좀뭐좀 캐고 뭐좀 올게, 일단. 오케이. 와. 야, 여기 대박이다. 와. 이런데가 있었어 더센터에야 근데 이 안쪽은 진짜 쓰레기다 <웃음>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고 <웃음> 야 너무 자원없다 야, 뭐. 야 진짜 이사갈 준비하자 이거 안되겠다 왜왜왜 왜 미쳐 테크 토대가 1762개가 있다고요? 어디야? 아 집에 오라고? 아나 여기까지 왔는데 에휴 야씨. <웃음> 지금 나 집에 도착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빗소리 오면은 지드 따라가자. 대리 운전이네. 예, 아, 편하다. 여러분, 잠깐 보안 지킬게요.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이거 꺼낼 수 있는 거 맞아? 철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 다들와어야 공간부족하다 공간부족해 지드야! 한건 했다 지드야 역시 최시 가문 <웃음> 야 로또 당첨됐어 우리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야 이거 다 주워야 되는 거야 우리? <웃음> 야 근데 테크토대 지금 1700개인가 그래 야 이거 원소 오와, 몇 개야? 어야 진짜 로또 당첨됐다 <웃음> <웃음> 지드 신났다. <웃음> 이거 우리 지금 부족 역사책 쓰여지고 있는 거야. 전쟁을 끝낸 사람 최희. 그다음에 지드. 이제 국가 건설에 뭔가 기반을 닦은 지드 더 리소스 파인더. <웃음> 자원 자원 파인더. 맞아 맞아. 나도 테크 상자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 돌아다니다가 누가 가지고 윽 한번 훑으면은 사실 이게 답이 없다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우리 저희 왜 제일 처음에 원래 가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가다가 이제 죽은 거다 같이 바로 46에 50 46에 50이면 그냥 가운데네 맞아요 진짜 더 센터에 더 센터? 그래 포드 만들어서 옮기자 공룡들 포드 만들어서 옮기고 그렇지 다 빼가 다 빼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뭐야? 야 주인 1,2,3,4 여기 왔는데? 왜 우리템 여기로 빼고있어요 뭐야 아니 왜 여기 걸 빼시면 어떡해 우리가 발견한건데 아 같이 빼주려다가 아하하 아 그래요 우리 그럼 미리 터 보러 가시겠어요? 같이? 어 요거 요거 옮겨 얘들아 아니 저기요 <웃음> 스노우맨님 마리아 바른말이지 우리 아직 동맹도 아닌데 왜 은근슬쩍 토대 빼감? 최원 오셈 1,2,3,4가 시켰다고요? 아예 빨리 채워놔 의상하게 하지마 우리가 나눠주는 건 나눠줄게 동맹하고 나면 음 1,2,3,4님인가? 맞네 어 좋아 어 잠깐만 아 연맹 제한이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더 센터가 진짜로 경치 하나는 그냥 죽여요 어 저런 다리 위는 별로야? 으, <웃음> 그... 예. <웃음> 일단, 근데 딱 봐도 주변에 뭐 나무도 많고 자원 환경은 어쨌든 좋을 듯. 투디야 맵좀 확인해줘 좀더 올라가야되니? 어떻게 여기서 쭉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 좋아요 좋아요 이 방향 쭉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오라이, 오라이. 맵상에서 봤을때 모양이 꼭 한국 모양처럼 생겼는데 한국이 약간 북한쪽? 아 그럼요 그럼요 함경도쪽처럼 보이는데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어 여기 넘어가면 있을걸요? 아 여기 바,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와 철이 그냥 자장님좀 이렇게 어때 괜찮으신가 여기? 아, 너무 어, 에 들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너무 마음에 들고. 아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간 발해네 발해 위치가. 음. 어. 여기 또집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은. 예, 예, 예. 이렇게 요렇게요렇게렇게 어머나 세상에. 이야. 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이거 금방 직으로 누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어머나 세. 어머나 너무 좋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좋다 야 여기 심지또 아래 물이 있어요 물이. 어머나 그리고 여기 어, 더 들어가면 또 여기 보면 복층 야 여기 보이시지 아네 묘당이다 아, 명당야 근데 고미 두 마리가 살아 여기 <웃음> 아, 아 저거네 그. 저거네 저거저웅녀웅녀 <웃음> 우리 여기 하자 야 그리고 저 위쪽 저 위에 나무 있는 저쪽에다가도 터렛 다짓자 그래야 돼 지을 수 있는 야 이거 완전 터렛 타워로 만들어 이 아예 이 바위 자체를 여기 요 라인, 요 절벽 라인 따라서 다 털했 그냥. 여기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저 동굴 안쪽으로 해서 우리 소중품, 비중품들 놓는 걸로. 떼먹 타고 있는 사람 누구야? 떼먹지 개 귀여워. 같이 가자. 너내 동료가 되라. <웃음> 너 납치당한 거야. 야 근데 너왜 역병이 있니? <웃음> 병 어디서 걸려온 거야 너 이거 그렇지 야 이거 병 걸린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웃음> 자가격리할게 얘들아 병균 아포칼립스 인 아크 이거 내가 봤을 때한 60명 채우면은 10명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 지금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일단 안받을게요 네, 주변에 저희 부족 아닌 사람들 저스트 pvp 말고 다 죽이세요 여러분들 음, 뭐야 해독제? 드디어 나 나을 수 있는거야? 와우 근데 해독제 마셔도 이거 170초 지나면 나또 감염되는거 아니야 우리? 한꺼번에 마셔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 미치겠네. 저 그러면 저기 집 안쪽에다가 캐릭터 넣고 저그 스스로 격리 좀 시켜놔 시켜놓을게요. 저병 걸리기 싫어서. <웃음>